네, 재밌는 컨텐츠 해볼까? 네. 안녕. 난 날라람지야. 퓨! <웃음> <웃음> 어아왜 <웃음> <이렇게 엄격한데> <웃음> <웃음> 그래? 왜 그래? 으아, 으아, 으왜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생아 으아, 으아, 으아, 으왜 그래 으아, <웃음> 으아, <웃음> <난세 명이! 웃음> <웃음> 그건 어디서 나어 가져와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주세요아또이븐피해줄까따 뭐하노? 연아 이렇게 친구들이랑 찍어서 변한전네요 연아 찍어놨잖아 어? 너무 웃기지 않아? 너무 웃겨? 웃기지 않아 이거 쓰고 있네 다만 하니까 낫도나 지금 이장난 나람쥐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나람쥐 <웃음> 너무너무 어가 <너, 웃음> 갑자기 나 군대 출사 나오 애처럼 화병 갔다온 사람처럼 퍼 허그 허그 퍼 허그 허그 페퍼 페퍼야 퍼갑다메 허그 허그 해줘 허그 허그 허그 해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허그 아니잖아. 사 감사한 이사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거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직 재밌는 짜 아, 진짜. 까네 안녕, 난 날달람지야. 퓨 <웃음> 아, 다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줄게, 다시 얘기해 줄게. 네. <웃음> 이거 없는 걸로. <웃음> 다시. 안녕. 난날다일이라고 해. 난 이제 남으로 돌아가야겠어. 안녕. <웃음> 말, <웃음> 말을 왜 이렇게 더듬거려. 말을 <웃음> 왜 이렇게 <아니>, 더듬거려. 아이, 내더듬거려 끝난 거예요. <끝나봐요>. 나 <웃음> 참. 좀더 좀, 좀 귀엽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난 날라라, 안녕, 난 날라람 지야, 나 너무 추워서 집으로 돌아가려 해, 안녕. 干什么ば不でやばいですご <laughs> <laughs> <笑><音><音声><音声> 뭐? 안버리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웃음> 버려. 버려? 버려. <웃음> 버려, 버려, 버려 크리스마스 <웃음> 선물이야 버리 이거? 아니, 이거 <웃음> 아 <냅둬잖아. 웃음> 크리스마스 이거야 <웃음> 까지? <누구까, 뭐지? 웃음> <진짜. 웃음> 아 마오 <웃음> <웃음> 잘하는데?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하하 <웃음> <웃음>